장광수산시장입니다. 여러분들, 이때 이 시즌에 꼭 먹어야 되는 게 있어요. 네. 실치. 아, 귀골뚜기. 자, 이게 실치입니다. 오. 자, 그리고 요 녀석이 귀. 꼴뜨기. 여기 딱 보면은, 어, 귀가 이렇게 달려있어요. 자, 사랑하는 사람들. 지금, 제, 접시에 사온 안주를 세팅했는데, 요, 실제 요만큼이, 어, 다가 아니라, 원래 한 요거, 한두배 정도 양인 분량인데, 저 먹을 만큼만 좀 덜어왔습니다. 요거, 어, 두배 정도 되는 양. 1kg가, 어, 이 채소? 채소랑 양념장 포함해가지고, 35,000원. 음, 장고항에서 어, 구매를 해왔고요 그리고 요거, 요거 지금 귀꼴뚝이라고예 요거는 에, 요만큼 해서 만원 만원에 구매를 해왔습니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제 그 땅콩이랑 깨 갈아준 요거를 예 이렇게 싹 넣은 다음에 야양념 고춧가루랑 어 그래서 슝 수아 여러분 요거 혹시나 뭐 장고왕 나들이 가셔가지고 실제 좀 드셔보실 분들 요거 초장에 버무리면 안됩니다 네. 초장에 버무리면 안되고 이 채소에 가지고이 초장을 좀 버무려야 돼요 그렇게 따로 좀 드셔야 맛이 좋습니다 에이 음. 꼴뚜기 한입 먹어 봅시다. 아, 아, 이거 좋아 야, 이거 처음 먹어 보거든요. 진 맛있네, 고어들보들하니 안에 또, 이멍통아 멍퉁 멍뚱 안에, 내장의 간을 좀잘 맞춰주면서. 아우야. 쫄뚝이 내장까지 씹히면 진짜 맛있겠네요. 기가 막혀요. 아유, 자자, 어... 음... 그냥 먹어도 될것 같아요. 짭짜름한 게. 야, 요만큼 만원 괜찮은 것 같은데, 음. 자, 아이, 수자 어, 내 앞접시를 안 갖고 왔나? 앞접시를 안 갖고 왔나 보네. 야. 이 국수 같죠? 이게 자세히 보시면 다 생선이에요. 이 까만 점이 눈알이에요 눈알 네. 까만 점이 눈알 오, 난 그냥 먹어도 괜찮은데? 오야 오, 식감은 살짝 길쭉한 생굴 씹는 식감이에요 그리고 향은 뒤에 살짝 좀쌉싸름움한 향이 싹 스쳐가고 요 시즌에 딱 요거는 이제 기간 한정 리미티드 예, 에디션이다 보니까 요 지금 4월 이쯤이 좀 지나가면요 이게 좀 뻣뻣해져요 예. 그래서 지금 딱이 생물 회로 먹기 굉장히 좋습니다 별미로 해가지고 한번 좀 즐겨보면 합니다. 음. 사사. 소주 안주로 좀 굉장히 좋습니다. 음. 음식 음 사진을 가까이 에서 영상을 찍어야 보는 사람도 좋을 것 같아요. 매번 음식이 멀게 뭐 느껴지면. 잠시만요. 다음. 네. 아, 좋다. <웃음> 자자 <웃음> 음 가자 아우 <susur> <susur> 자! 어이, 사사. 아우! 자. 음. 야, 이거 진짜, 진짜 맛있어, 이거. 이 꿀떡이. 요게 지금 기가 막혀게 쏘자는데? 자서. 음. 음, 난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데요. 자,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예, 요 남은 안주는 제가, 좀 예, 실시간 방송 보고 계신 우리 또 사장님들이랑, 좀 소통하면서 좀 마저 먹도록 하겠고, 어, 녹화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 딱이 시즌에만 먹을 수 있는 실치. 어, 지금 뭐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요것도 인터넷 배송으로 판매하는 것도 좀 있거든요. 한번 좀 찾아보시고, 혹시 한번 내가 좀 생굴 같은 거좀 좋아한다. 나는, 사짝 회산물에서 난 특유의 쌉싸름한 요런 맛을 좀, 어, 즐기는 편이다 하시는 분들은 주문해서 한번 드셔보시는 거 제가 좀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자, 사랑하는 사장님들, 어,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바이바이.